야 약간 네 호기간 스타일인 사람 오늘의 에서이스트비아베스가와 가지고. 아~ 아~ 아~ 아~ 아~ 아, 시하루 총량이 평상시 뛰는 스타일로 뛰면 아예 따져올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고 다들 1대1을 기본적으로 할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인 지식 없이는 농구를 못할 것 같아요, 여기서. 초보자가 뛰기는 너무 빡센 농구가 아닌가 싶네요. 1대1도 보고 트 어, 쉽지 않은데요 네. 스케치트 해놨는데? 네. 네. 네. 진지하게 말고 아니면 고 뭐. 아, 해보고 싶은 분은 네. 박민수 저, 저 네. 선수가 는 네? 1대1, 1대1 한번 해보싶습니다 네. 네. 되게 많이 봐가지고... 네. 실제 처음 하는데 아, 진짜 탄력도 네. 좋으시고 까먹다 키도 네. 너무 힘고 아, 그리고 트랑이랑 일반 동호회에서 뛰세요? 아... 예 뛰어봤어요. 동호회 활동은 안 하고 있는데 네. 네. 어떤 그래서 뭔가, 이렇게 좀, 동호연구 같은 경우는 서로 팀플레이도 잘 해야 되고 그래야 되고 진짜도 많이 되고 하는데, 필요는 좀 즐겁게 할수 있는, 부담 없는 그런 분이라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. 사람들 매주 와가지고 그런 게 재밌고 이렇게 딱 보시다시피 가끔씩 이렇게 막 잘하시는 분들 막다 오셔가지고 한국농구 지금 이끌고 계시잖아요 GPMB, 에 텀텀 막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런 거 있죠? 너무 재밌어요. 혹시 이제 헌텀이나 GPMB 레이너 분들이나 아니면 강민수 오정민 중에서 네. 네. 출시라든지, 어, 내가 더 자신있다. 내가 더 자신있는 거는 나이. <웃음> 나보다 다 동생으로 알고 있어서 그냥 뭐 하나 아쉬운 거 나오면 먼저 파울이라 그러고 뭐라고 하면 나이로 조금 에이 좀 봐줘 이런 거. 기술은 뭐 워낙 젊고 잘하시니까. 프로 선수분들이시잖아요.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이거 풀렸어. <웃음> 어, <웃음> 아0초 <웃음> 정보 네 <웃음> 어디 보면 <가면> 봐 <웃음> <웃음> 하나, 둘, 셋. 한번겠습니다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오케이